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크래프터. 크래프터의 45주년 기념 모델로 발매가 되었던 모델이죠. 칼마호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크래프터가 이제 회사 이름은 원래 성음 악기죠. 이제 성음 악기가 얼마 전에 이제 45주년을 기념해서 그 전시회도 한번 했었어요. 그 회사 자체의 역사와 옛날부터의 모델들 그리고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모델들 뭐 미,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다 보여 줄수 있는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45주년 기념해서 모델이 하나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그 모델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칼마호 모델입니다. 아, 물론 45주년 기념 모델은 시리얼 넘버가 따로 있었어요. 1부터 45번까지 해서 저희도 그중에 두 대를 받아 와서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듣기로는 1번은 기념으로 이제 뭐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44대를 공급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칼마오 모델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반응이 꽤 좋아서 이제 정식으로 상품 출시를 하게 됐, 되었는데 그게 이제 여,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모델입니다. 뭐 사실 크래프터가 이제 GA 바디가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주로 저희한테도 뭐 가디너스라든가 어, KGA27, 패티넘 프리미엄 이런 모델들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칼 마우 모델도 딱 보시면 그냥 아 크래프터 기타고는 알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특징적인 것은 이제 많은 이들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요 상판에 단풍나무의 잎 모양 이잎 모양으로 이렇게 로젯 밑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인레이도 전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6프렛부터 14프렛 정도까지 걸쳐서 이렇게 단풍잎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 양옆에도 단풍잎이 인레이가 하나씩 박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델들 뭐 크래프트웨어 인기 있는 모델들 글로리아, 가디너스, KJ27 이런 모델은 탑솔리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플래티넘 프리미엄 이런 모델은 이제 탑백솔리드인데 음. 이 칼마오 모델도 이제 탑백솔리드로 제작이 된 모델이에요 이 축구판이 마오가니, 마오가니류 <웃음> 마오가니 목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은 일반적인 시트카스풀루스 제일 흔하게 쓰는 시트카스풀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제 탑백소리드 모델이지만 플래티넘 프리미엄하고는 확실히 톤이 좀 다른 느낌의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건조하지만 이제 중음역대가 좀더 차있는 그런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런 톤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기타고요 제가 계속 칼마호라고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식 이름은 칼마호 프리미엄이네요 팩은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크래프터의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급 이상의 탑솔리드 고급 탑솔리드들에서 딱 많이 볼수 있는 이제 로즈우드 지판과 브릿지 그리고 이제 43mm짜리 너트고요. 다 많이 쓰는 PPS입니다. 최근에 몇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약간 저렴한 탑솔리드 라인업이 있었는데요. 그 라인업들은 이제 헤드 로고 모양이 약간 달랐죠. 이제 자개가 아니라 밝은색 나무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자개로 되어 있는 헤드 로고 구요 네, 그리고 외관상 단풍잎 인레이도 그렇고 좀 상당히 요 로젯도 그렇고 나무 나무 띠로 되어있어요 요 로젯도 그렇고 차분한 컬러톤의 장식인데 딱 한가지 요 상판 퍼플링이 자개로 쫙 둘러져 있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심심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픽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크래프터 기타에 흔치 않게 요 노컷 픽업, 사운드홀 아래에 붙어있는 노컷 픽업인데 게다가 듀얼소스예요. 이 피에조가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즈넥 마이크 구즈넥 마이크라는 건 이렇게 모양을 방향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길게 뽑아져 나온 이런 마이크를 말합니다. 이 구즈넥 마이크로 되어있는 듀얼소스인데 크래프터에서 자체 개발한 픽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픽업에도 보시면 크래프터 로고가 박혀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여기 측판에 이 부분에 꽤큰 온보드 픽업이 박혀있었죠. 그 엔드잭 쪽은 기존의 픽업들과 똑같이 이 배터리팩과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이제 어느정도 탑백솔리드이고 가격대가 좀 있고 좀더 고급화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였는지 이제 요 바디 바인딩도 저도 처음에 그냥 멀리서 얼핏 봤을 때는 까만색 플라스틱 바인딩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로즈우드 나무 띠를 이용한 바인딩이고 그래서 딱 가까이서 보시면 나무 결이 살아서 보이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식인 것 같습니다 이 피니쉬 자체는 상판은 유광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측코판은 이렇게 무광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터 기타 공통적으로 넥도 다 무광 피니쉬고요 상판만 유광인 기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기 많은 크래프터의 GA 바디들과 다르게 상판만 유광입니다 그래서 느낌상 이게 좀더 장식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상 딱 봤을 때좀더 나무 느낌이 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인레이 모양도 그렇고 체크파이 무광이라서 딱 보면 그냥 나무 표면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인딩도 로즈우드로 들어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딱 아, 나무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그런 처리의 기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플하고 되게 나무 느낌이 많이 난 그런 장식과 디자인의 기타라고 할수 있겠고요 소리 자체는 이 마오가니류, 하파, 아니, 마오가니류 쪽의 나무가 로즈우드랑 다르게 약간 화려한 맛은 좀 약간 떨어지지만 중음역대가 로즈우드보다 오히려 더꽉차 있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내는 나무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취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로즈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호가니 소리를 약간 건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마호가니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즈우드 소리가 너무 중간에 중음역대가 너무 알맹이가 비인 것 같은 소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한 소리는 곧 이어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기타야기 이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오시면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